Wow, awesome, đi c h ấ n g thức kìa t r m n m n m h Hello, xin chào mọi người! Thì hôm nay là kỷ niệm một năm, m ì n g về trường quanh nhau cho nên là mọi người đã đặt bánh từ 2 ngày trước, xong thì hôm nay dậy, đi lấy bánh kìa. Ông ngồi edit video cả ngày hôm nay cho nên là giờ đã đi ngủ rồi. Bây giờ mới có đâu cần 6 giờ thôi bánh c r p e t h thơ n o cái bánh này ha. Wow. Nhìn có giống l y <cười> cái c h u i đ không ta? Cái đầu tóc này chắc là ông. Còn đầu tóc này thì không biết. Còn có vẻ giống mình đó. Bây giờ năng cất vào đâu để không có bị phát hiện vậy ta. Đi luôn. Bởi vì là hôm nay đi lại chính thức cái gì gọi là cấm toàn dân hả? Cho nên là tụi mình không thể nào đi đâu được. À, dự định là một năm là hai đứa mình là sẽ đi á. ăn ở chỗ nào sang sang một chút xíu ăn ngon một chút xíu nhưng mà năm nay không có đi đâu được hết cho nên là có v ẫ n hơn không đó mọi người hello bây giờ thì ông đã dậy rồi vừa với dụng ông đi tắm xong thì bây giờ Lisa chuẩn bị lấy bánh ra Một có bọc không không lưỡi làm sao vậy? Là Mày nói là mình có bọc lưỡi tóc mà 넌넌넌넌넌넌넌넌와넌넌 와, 넌넌 와, 넌넌넌넌넌넌넌넌이넌넌넌넌넌넌넌 Bây giờ thì mình sẽ đợi chung ra. Xong rồi, không biết. <cười> Lê cô rất là dở đâu là m ớ i cái mà bất ngờ là bởi vì hai đứa ở với nhau 24 trên 7 á. Cho nên là lễ kỷ niệm, nhưng mà thôi lễ kỷ niệm mà mình cũng có cái gì gọi là uh, kỷ niệm để năm sau mình coi lại và nhiều năm sau nữa để cho cái tên yêu của mình nó không có bị quá là hời h ờ t Đúng không? trời ơi có cái ngu n à o như cái cu này không ổng vừa mới thấy cái vỏ bánh cái cái cái vỏ bánh và có lẽ là đã phát hiện ra được ít nhiều rồi tôi chán t u i quá bất ngờ cái kiểu gì không biết à, lộ hết rồi <cười> có lẽ là âm mưu bất ngờ đã bị bại lộ dấu đầu lòi đuôi. Ừ. Thôi sao? Nhưng mà tôi có thấy hơi buồn. Ai đi rồi? Không được. Ủa? Tôi có f n g Mi. À, yêu cầu? Ủa tao? tao. Dạ, ủ tao kệ đ tao bỏ a o n a 이거 뭐 a n what you want to c o 어 k y o u r s 이 l f o 빠 a y I'm not talking a b 어 u t that. I'm 바 o t t a l 어 i n g a b n o n o t y o u 아니 이거. 이 k 도 말고, 빨리 줘. <웃음> <쵸> 됐어. 안녕! 오늘은 내가 니가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와! 그래서 내가 니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어떻게 준비했어? 응. 믿치네가만들었어 진짜? 응. 대파? 응. 오, 대 <웃음> 진짜? 어, 이거. 나, 아, 니야 아, 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웃음> 아, <됐다. 까두어. 웃음> 아, 봐 아, 아, One year ago, this day, mm -hmm. we met the first time, mm -hmm. and I uh, asked my life how my life was going on. It s that day that we didn't meet, <laughs> what I'm doing now. I o n n o w And you too. <laughs> <laughs> and everything changed. I feel so lucky and thank you because I can meet you and be your girlfriend. <laughs> y with you, I feel I'm the most lucky girl. <laughs> <laughs> <laughs> you uh, always tell me that the only thing you can is my happiness. And you give me everything, and uh, you share everything you have me. Mm. <laughs> How can I find uh, another guy better than you mm? who uh, cut and the, the take the best part of the watermelon for me and <laughs> eat the cheetah? <laughs> 와 a t e r melon? everything that about the kitchen n 자. and I cannot a another guy h t l o v e me b t way he loves me. 진짜 라이프는 해. 음. 언제 이거 했어? 오빠랑 같이 계속 있었잖아 몰라. I'm also, also sorry for the uh, uh, one year long that I make you sad, and I'm the always angry you. t h s not t e Oh, you l o so beautiful, h i n and n d m but h v you, I become the better person, and I be kind and more the p o s i t i v e and care to the other person. Thank you for always s u p p o r t a n d love me, and make me happy. Happy our anniversar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오빠가 n g to go to the h o 하지만 내 우리 한국 o <웃음> <웃음> <better, 웃음> 야, 어떻게, 어떻게, 더, 더, 더, 이 더, 이 더, 더, 더, 더, 케이크 더, 더, 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우어가 더, 더, 더, 가 케이크가 진짜 스페셜 케이크 되겠지? 조심해. <웃음> 나도 나도 걱정돼. <웃음> Happy o n 리준. 와 진짜 스페셜 카메라 카메라 치세요 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준이랑 니다 리야 기야 봐. 카메나 중에 찍어 우리 공주하고 어 같이 힐링 이제 있었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자친구하고 맨날 같이 있는데 여자친구 있게 준비했어 언제 준비했어 비밀이야 When you sleep you waiting 너 under sleep <웃음> <웃음> 아 진짜 야뭐 반갑냐 <웃음> 그리고 제가 네가 뭐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 What a you, you and me. 머리카락 똑같네. 오빠리카 <웃음> <웃음> 이거 하트네. What you say in the sheet? 야돈 받았지 <웃음> 마. 아, 리가 똥 진짜 좋아. 와 이거 어떻게 준비했어 리아? 아, 됐어. 응. 응. 자 보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와,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이 ,000. 어. 그래? 어. 이거? 이만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t 맞아 이거? 이거? 예쁘다 어떻게 먹어? 나거 이거? 이거? 이거? When you sleep? When you order. t o days ago. What is it? I'm g o i n to eat on my h a i Awesome. Awesome. Lee. Lee. Lee. n e l e on e e <웃음> 야, 게 너무 케이크가 예뻐 그럼 먹기 힘들지. 너 귀엽나? 귀엽. <웃음> 너 옛날에 너, 너 짐에서 그때 생일 파티 했을 때아 있었어 캔들. <웃음> 어나 내가 초콜릿인지 하고 막 먹었는데 캔들이었나? <웃음> <웃음> 맛있네. 나사랑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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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한페이크 사줄게 만 이만. 이플라만 이만. 한꽃사줄 이만. 가방? 이만. <웃음> <웃음> 약속? 약속? 약속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만들어줄만 못 썼어 진짜. 재밌지. 와 진짜 돼지야. <웃음> 음. <웃음> 요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라이브 켰어요. 진짜 <뛰로> 마세로이가 좋아, 오빠가 더 좋아. 야 손을 빨리 했다나. <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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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베트남가서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어 지금은 처음으로 만난 지 1년 됐고요 연애는 조금 더쩍쩍 근데 뭐 오늘부터 1일를 하면 돼있죠? 하루 종일 집에서 영상, 영상 편집하고 있다가 근데 잠깐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서프라이즈 케이크 만들어 줬어요 박새오이 오빠, 오빠. 박새로이가 잘생겼어 오빠가 잘생겼어, 오빠 잘생겼어. 박새로이가 좋아 오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야너 빨리빨리 대답 안 해? 오노노노노노 여기여기 질투하시는 분들 있는데 리는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했어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 오빠 누가 제일 좋아? 어, 오빠 누가 제일 사랑해? 오빠 그리고 로버 나텍도 다시 누가 제일 좋아? 오빠 <웃음> 음, 좋았어 내일잘 <웃음> 보는. 어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오빠지. 박세이가 좋아. 오빠가 좋아. 당연히 오빠가 우리 오빠. 너 당연히 하고 조금 시간 걸렸어. <웃음> <웃음> 잠깐씩 잠깐씩 이렇게 여러분 그 만나는 시간 좀 있을 거예요. 그어좀 뭐랄까 좀 준비가 없더라도 그냥 그냥 이해 주세요. 아 그리고 김정태님. 운동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희가 뭐 그렇게 뭐 예상되는 그런 커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 부분 빼야 되겠네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엑사이즈는시크 아~~ 알았 <웃음> <the> no, no. <웃음> 아, 지금 는 얼굴을 못 먹겠어요 아근 얼굴을 못먹어요 오빠 얼굴 먼저 먹 <웃음> 아, 진짜, 뭔가 좀 잔인하네 더, 어, 우리 와서 드세요. 우리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아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잘 주무세요! 네잘 주무세요!